맛있는 맛인데, 맛좋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나가면 참좋시니 아주, 아주, 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생노라는 있인데요 소비자가 산지 한 20년 됐어요 근데 상태는 아주 계획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전혀 뭐때도안 먹고 입지도 않았어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안입었다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생로라는데돈좀 주고 샀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만들었거든요 양가죽 양털 미니 옷이 사이즈는 95 사이즈입니다 이분생 노랑이고요. 이게 95 사이즈인데요. 이분이 입으니까, 마른 체형의 95 사이즈인데, 키가 170에서 180이에요. 마른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렇게 품이 큽니다. 어깨도 크고, 품도 크고. 통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아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천상태도 좋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깨는, 어깨는 이 정도 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매가 이렇게 올라갈 때요 이렇게 뜯어서, 이거 뜯으면 바늘자국 때문에 잘라내버릴 거고, 뜯으면 바늘자국이 소매는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올려서, 박을 거고요. 이 어깨가 이렇게 저 이렇게 해서 쳐져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품도, 품도 한 3cm. 품도 3cm 양쪽이 니한 6cm 되겠죠 여기도 한 4cm 여기도 한 4cm 정도 이렇게 입고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손님이 시타고 그서 그냥 많이에지고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뒤품도 이렇게 했을 때좀 너무 이렇게 딱 맞게 하면 안됩니다 뒤품이 입었을 때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큰다고 뒤품을 이렇게 많이 쳐버리잖아요. 그럼 활동을 이렇게 못하면 돼요. 운전할 때 불편하고. 그리고 이것은 겨울옷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적기 같은 것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약간 좀 크게, 젤때 크게 되는 게 좋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진동이 너무 긴데, 진동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잘라내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품 잘라내고요. 기장은 봤을 때 기장은 안 줄여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장을 안 하고요. 소매도 하면은, 소매 안물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쳐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커요, 이게. 옛날 옷들이. 한 20년 된 옷이라. 소매 부리도 지금 굉장히, 이게좀 큽니다, 이게. 소매 부리가. 제가 봤을 때한 7인, 6인치는 넘을 것 같아요. 6인치 정도 되나요? 6인치 반? 한, 제가 패션은는데한 2cm, 2.5cm 정도는 줄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이 무스탕은 이제 지퍼를 뜯어서 기장을 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뜯어서 이 뜯은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야 되겠죠 바늘구멍에다가 바늘구멍이 나있으면 또이중으로 박히면 안되잖아요 뜯었을 경우 기장을 줄였을 때는 그것을 지퍼를 뜯으면서 스티치를 놨을 때그 자리에다 그대로 미싱을 천천히 가면서 세게 박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여기 맞춰주고요 여기 맞춰주고 근데 이건 기장은 안 줄이니까요 그대로 할 거고요 이라는 요령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대로 이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스테치가 뒷판으로 때어졌잖아요 뒷판으로 때어졌으면이 털을 깎을 때에 깎을 때에 뒷판쪽에만 깎아야 됩다 한쪽만 깎아야지 양쪽 다깎아보면 자국이 나와서 안 되겠죠. 깎았는데, 뒤판만 깎아서, 박아가지고, 앞으로 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스테치에 때리니까,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나죠. 여기 깎아낼 때에 나중에 깎으면서 보겠지만, 이기 넘어가니까 1.5cm 정도는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기 스테치가 안으로 넘어가니까, 안, 몸판에 칠 거니까, 깎아낼 때게, 발광으로 털을 깎아낼 때에 안쪽에, 몸판 쪽에 이렇게 깎아내야 되겠죠. 근데 발이 깡이 없는 분들은 칼, 저, 뭐입니까, 가위로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합니다. 이게 털 깎으려면은. 웬만하면 발이 깡 하나 사가지고, 요즘 뭐 강아지 털 깎는 발강깡 있잖아요. 한 3만원 주면 사거든요. 3만원에서 3만, 3만 5천원. 그 날이 잘 들어요. 싹 밀면 싹 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쓰다가 날이 다르면은 또 날만 또 따로 갈수 있거든요 수선집에서는 그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수선은전문적 집에서는 이것은 집에서 한다는 건좀 어렵고요 이 제가 하는 그 기술들은 대부분이 고급 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들고요 어느 정도 일에 대해서 조금 여유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거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할 때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편집할 때도 좀 알아듣기 쉽게끔 작게 할 거, 늘리게 할 거, 전체적으로 나올 것 편집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만원 이해가 갈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봐가지고 다할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백화점에서 수선하신 분이 봉제에 관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걸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일하는 것을 보면, 주로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걸 하고요. 이거 바지가 있는데, 이게 바지 비싼 바지라 고 그래요. 얼머신데 이런 멋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머니가. 골반이 한 반인치, 1인치 정도는 이렇게 남아요. 골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옷도 막 찌글찌글하고 엉망입니다. 이게. 흔들어서 다시 고쳐야 되는데, 골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힙하고 이 골반하고 같이 거칠거예요 주머니 여기를 뜯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것도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 바지 영상을 찍, 찍어가지고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봉지하면서 또 찍을게요 먼저요 이것을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는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어깨는 이대로 그냥 잘라내면 되니까요 여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뜯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상공을 줄여야 되죠 그럼 이건 빼버립니다 대충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는 거 뜯으려면 힘드니까 잘라내 보려고 합니다 반대편도 해야되겠죠 네 저쪽에 표시 해봤으니까 저쪽하고 똑같이만 하면 되는데 여기 상동이고요상동이 1인치 정도 되네요 2인치죠 2인치 여기가 중앙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죠 러면서 잘못하면 리에치를 놓고 잘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은 나중에 박았을 때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거에요. 이걸 뜯는 데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도 이것은 바늘 자국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를 뜯을 때는 항상 칼로 뜯는데, 송곳으로 뜯으려면 힘들잖아요. 이렇 뜯는데 칼을 위쪽으로, 칼날이 위쪽으로 가게끔 제껴져야, 몸판이 안 닫히고, 잘 떨어지면 니다 지금 이거두개 지금 뜯어냈잖아요, 비조를. 나중에 다을때 이만 공개서 이렇게 겠죠 이거 완성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를 가위로 좀 잘라버리겠습니다. 밑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뜯으려면 힘드니까 여기서 약간 가운데 쪽으로 더 쳐주고 밑에는 조금 적고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왜그러면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깨를 줄일거니까 이거 일단은 뜯어내면 게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깎았지만 털을 깎았지만 여기는 안 깎았잖아요 소매는 그대로 가는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우슨이 깎아졌네요 카우슨이 예, 나중에 이렇게 봤을때 혹시라도 이렇게 커서 뒤집어 입었을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한쪽을로때리는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앞 한쪽으로 깎았죠 일단 이제 저쪽도 반대편도 똑같이 뜯어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막기는 지금 다 뜯었고요 소매까지 뜯었는데 소매 여기는 안 뜯는 거예요 이거 잘려버리면 나중에 적거든요 왜 적냐면은 지금 아무리 이렇게 파지잖아요 그럼 안으로 커지면 커진 가면은 이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뜯어가지고 박으면 적습니다 이 분량을 살려가지고 했을 때 같이 올라가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맞습니다 이것을, 여기는 남아서 이렇게 1cm만 놔두고 잘라냈지만은, 잘라냈지만은, 여기 할 때는 송곳을 뜯어야 됩니다, 다. 또 뜯어가지고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소매 이 부분은 한쪽 부분을 깎았어요. 스테치를 높이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깎지 않습니다, 소매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시접이 넘어가는 쪽으로, 이여게해세요 왁기는 이렇게 잘라냈고요. 이제 소매를 떼어냈잖아요. 지금 떼냈는데 실밥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소매를 달고 나서 나머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게 이제 박힘선인데 한 8분의 1밖에 사버리는좀안 되고요. 여기 암모를할 때는요. 여기에서 여기 박힘선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양복이나 작업복이나 모든 옷은 다 똑같습니다. 앞쪽에는 좀 돌아가고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완성선이 꽂아놓는 데가 완성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쯤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 너무 안파파것 같아서 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판도 둥그런 쪽으로 해서 티판은 활동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팔고 보니면 안됩니다 가위가 가면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놓은것은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위가 지나가면서 그두 개를 한 번에 자르려면 힘듭니다 이게. 이게 하나씩만 잡고 잘라도 되는데 좀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가위가 갈수 있는가 없는가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줍니다팍 들어가버리면 안되고 자연스럽게 가면서 두개를 한번 자르면 되게 잘 안맞아요 하나만 자르겠습니다 잘면서 조심스럽게 잘라야 되겠죠 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 것도 같은데 <웃음> 조금 더치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 선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요즘 튀어나온 듯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스이치를 놓으니까 이쪽을 깎아야 되고요 티파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시접을 어느 쪽으로 당길 것인가 깎았으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통 이게 기본이에요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앞판하고 이 앞판하고 이렇게 쭉 깎는 거예요 이 티파는 여긴 깎지 말고요 여긴 깎는 거 아닙니다 이건 깎는 거고요. 여기도 깎는 거고요. 소매는 조금 있다가 할때에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무라고 앞판을 깎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근데 패드를 빼버릴 거니까 이게 뜯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좀 박아줘야 됩니다, 지금 팬드하고 같이 박아놨을 거예요, 이게. 찐득이하고, 칙칙이. 이건, 여기에서, 이건 제가 찐득을 떼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냈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다 박았습니다. 다시 다 박았는데, 패배가 들어간 자리가 이렇게 푹 튀어나왔어요, 약간. 이건 스팀을 주면은, 물탕은 스팀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스팀을 주지 말고요. 열로만. 열을 아이고 열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안되고요 한 3단 정도만 그래서 싹 잡아주면 은 자동으로 싹 들어갑니다 스팀 주면 절대 안됩니다 핏기가 올라와 버려요 지금 이게 깨끗하지가 않는데요 한쪽은 약간 피해서 갔더니 그게 자고 남잖아요. 조금 덜여 박았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쩔 수없고요 가죽이나,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뜯으면 그자리에 그대로 박아줘야 됩니다. 스팀이 들면 절대 안 되는 데니다 조금만 들었 좋으니까 이거 지금 앞 하나고 아무라고는 깎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깎을 때는 많이 깎지 말고요. 한반 정도 청소를 한번싹 빨아주고요. 이할 때는 이파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제 박았을 때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피파은 피파는 깎지 않는 거예요. 하고 박았을때 박아가지고 뒷판이 안 깎았으니까 털이 뒷판이 어디있습니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 박았잖아요 이렇게 박았는데 뒷판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시계를 이렇게 박으면은 박은지 모르겠죠 이렇게 박을때는 약간 이정도 들어가 가지고 박는 겁니다. 똑같이 박아 놓으면 이렇게 때려 놓으면 보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이듯이 그러니까 약간 5 m m 는 많고 한 3mm 2mm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박으면 깨끗하잖아요 여기가. 소매가 보면은 지금 아무리 이게 한 가운데가 얼마나요? 13은 나오겠는데요? 이야 너무 커요 기대는 데도 14죠 14 14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14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땡에서가가야 14가 되는데 이 통이 크잖아요 지금 일단 암홀를 받고 나서 소매를 달고 나서 여기를 재단해서 쳐내면 됩니다 소매를 달 때는요 소매를 달 때는 이게 암홀테이프를 쳐주면 좋은데 암홀테이프까지 쳐가지고 스태치를 올려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암홀테이프는안 치고요 정바이어스 테이프를 여기다가 정바이어스 테이프를 땡기면서 치겠습니다 늘어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놓은 상태에서 테이프만 당겨주는 거예요 테이프만 당겨주고 그대로 박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소매 닿을 때안 늘어나잖아요 이게 늘어나가지고 찌글찌글하면 은 이거 보기 싫습니다 미용같으면 아이롱을 어떻게 한다지만 이거 아이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걔가 민크 바울 때도 이렇게밖에 아요조기를 하지않고 오래된 옷들은 이렇게 하는게 증산이 요 소매가 중앙에 어딥니까?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중앙을 봐야 되겠죠? 옆에선이중앙인데다 여기 한 가운데가. 그럼 이제 소매 주방도 봐야 되겠죠? 소매가 어느 게 앞판입니까? 지금 여기가 앞판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넓은 쪽이 앞으로 가야 되겠죠? 중앙 표시 된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패션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쪽 위치 박을 때는 소매 3부터 박아집니다 그래 감을 잡기가 좋거든요 이쪽으로 박을 때는 이렇게 박지만은 저쪽 박을 때는 바로 한 번에 놓고 박아됩니다어깨선얘 여기잖아요 지금 어깨선하고 이사람한 중앙에 맞아야 되겠죠. 앞판. 소매 앞판인가 봐야죠. 갚다 보면 또 거꾸로 박는 수가 있습니다. 앞판이 이렇게 맞잖아요. 앞판끼리. 앞판끼리.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박는데. 여기서 시험할 때는 도면을 하지 말고요. 한 5mm 정도, 3mm 정도 들어가여가지고 노루가 하나로. 하나 조금 더 되게 이렇게 박습니다 한번 봐야죠 막간나막맞나 소매를 빼야 되나 몸판을 더 잘라야 되나 최대한 늘려서 한번 파고보고요 안되면은 몸판을 조금 더 줄여야 됩니다 많이 봐드리박한3일이도더드리박해야될것 같은데 3일도 더 되고 작은 자국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바힘 선을 아까 제가 보고했어야 되는데 안 보고해가지고. 면은 박힌 이가봤으면 안되잖아요. 밖에도 자국이 싹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쪽에 박을때는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저쪽에 박을때는 미리서 보고 이게 뒤판이니까 뒤판에 뒷판이 맞나 보고 박야 돼요. 항상 하다보면 실수를 하게 되있거든요 원래 돼 있던 데는 여기인데 여기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음. 힘에 이빨 당기게 되겠습니다. 막힌 <놀람> 자국을 확인해야 되겠죠. 판으로 가야되니까 이렇게 좀 박을 수가 없어요 미싱이 지나가면은 이미 특정 미싱이 아니고는 부러져봅니다 바늘이 그래서 여기를 망치기를 해가지고 박으면 은 좋습니다 지금 가위질을 해줬고요 가위질을 해줘야 되는데 돌아간다네 돌아간다며 가위질을 해줘야만 제대로 넘어요 가 그래서 이게 두꺼운건 미싱에서 특정 미싱이 아니고 건봉에살할이기 때문에 망치로 한 번씩 빼주면 좋습니다. 제가요 이 밀크는 이렇게 겹쳐진 거 있, 있으면 두꺼워서 미싱이 못 지나가요 그냥 바늘 부러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왔습니다. 청바지 같은 것도 돌아간, 넘어가는 부분이 두꺼우면 망치로 때려가지고 후면넘 넣어갑니다. 제가 한번 스티치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몸판이 많으니까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저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표시를 안나게 잘 해야 되겠죠. 판이 이쪽으로 하고 후해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근데 소매를 먼저 달았잖아요 달아서 스테치를 놨는데 소매가 진동은 암홀은 맞았는데 여기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반이 정도 제가 쳐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쳐낼겁니다 반대편에 쳐냈고요 지금 눈으로 맞춰주면 깎아줄 때 소매를 잘라냈는데, 소매는 이쪽에는 잘리는 거 아니에요. 소매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여기만. 여기는 소매 파우치때문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박았을 때 이거 박았는데 뒤집으면은 편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스케치를 쳐줄 거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오게 이쪽 도서화하면 이쪽은 깎아줘야 되잖아요. 지될거 아니 니까 그대로 보내 가는 겁니다. 이거 그냥 좀섬가맞 아야 되잖아요 한번 재 봐야 되 겠죠? 섬매가맞 아야 되 니까 섬부 리가 이쪽 이 약간 큽니다. 8분의 1 정도 커요. 이렇게 했죠. 8분의 1 정도 차 쳐내겠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몇 인치인가 한번 볼까요? 1 2인치가 나와야 되는데, 6인치, 5인치 반. 5인치 한정 되겠네요. 5인치 반. 그럼 이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이것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대짝 이렇게, 이렇게, 저, 아까, 다리깡으로밀렸던 자국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섬의 쪽을, 털을 깎아버렸으면은, 그게 다 보입니다. 이게. 뭐안 깎고 한쪽만 깎아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깎았다는 얘기 잖아요 여기는 지금. 좀덜 깎았어야 되는데. 받아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만 박으면은 왁기하고 손에만 박으면 끝이겠죠. 그럼 는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단추하고 이걸 달아, 요크를, 이걸 요크라고 그는데 이걸 달아줘야 되겠죠. 여 먼지 하고 나서. 이건 선행을 달았으니까 왁기도 박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1분의 3 정도. 보격이 못되게, 예. 그리고, 를 맞춰서 박아야 되겠죠. 재미없어 그녀의 죠 들여갖고요 여기는 똑같이 그대로 박아보면돼 같이 2cm로 앞판으로 때리니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제 바늘을 약간 올려주고 바늘을 긁히는 수가 있습니다 앞판으로 때릴거니까요 앞판으로 때리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앞판으로 때리면 이렇게 되니까 안되겠죠 됐으니까 이걸 비조를 달아줘야 되겠죠 손에 닿기 전에 비조가 이렇게 달리는데 단추가 위치를좀 옮겨가지고 단추가 여기 끝에 달리게끔 끝에다 닿겠습니다 여기서 단축 끝하고, 이거 여기 맞춰가지고, 여기는 한 여기서 4월의3 정도 되겠죠. 망치스를 해줘야 되는데, 망치를안 하면 못 넘어가고, 미싱. 그래서, 바닥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미싱에다 놓고 하면, 은 미싱이, 본체가 고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바닥에다 놓고 하십시오. 이 부분이 찢어져서 약간 더 말랐습니다. 그때 말아야겠죠? 한쪽은 끝났을 습니다 반대편 반대편이 말아야겠죠? 네, 이쪽은 안 깎았죠? 깎아야 되는데 이쪽만 깎으면 깎았, 한안 깎았습니다. 이 쪽에도 테이프 붙여야 되는데 이 쪽에도 테이프가 안 붙여있습니다. 그럼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반대로 안에서 치고 넣어야지. 이따 보면 바가가 요 바늘 이렇게 끼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끄다가 다시 켜요 다시 켜면 불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노루발로 치 말고 손으로 손으로 살살 들어와요한 번씩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휘어놓으요 기억이 있을까요? 많이 휘지는 않았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그냥 바뀌죠? 이쪽에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다들 휘가 부러져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노다를 끊고요. 해야 됩니다. 바늘을 갈아줍니다. 바늘이 부러져서 갈았습니다. 갈아가지고 다시 두꺼운 그 데는한 번에 이렇게 밟잖아요 그럼 바늘이 휘면서 흐르는 겁니다. 운데대 같은 천천히. 아무나 망치질 해가지고 됩니다. 저는 다안 가고 중간에 좀 멈추겠어. 다아니에 망치질 해야 되는 게치지 않아 부러진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스트레치가 안 물렸습니다. 어, 다시 그트레치를 물려야 되는데 안 물려서요. 참돌아오다 이안 되게 비단 할때 굉장히 괜찬게시겨우 지나갔 죠. 태어나고 있 살려면 힘든잖아요. 이렇게 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 잘라주고요. 한번 갈아주면 됩니다. 망치질을 해야 되겠죠. 망치질 안 하면 못넘어갑니요다 똑구레죠. 지금 망치질을 했잖아요. 열릴 때는 위치를 들어가라고요. 좀 위치를 만져보면은, 지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할수 있거든요. 네. 또, 바늘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잠깐씩, 약간 가면서 이렇게. 이쯤이면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고. 박은 자리,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맘에 드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나가면 잘 먹어 주십시오 아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요즘 어색하면요 이 무스탕은 이무생 노란 건데 제가 지금 다 완성했습니다 품 줄이고 이렇게 퐁 줄이고 카우스로 줄이고 그리고 옆길을 줄였는데 이렇게 컸는데 한 2.5cm를 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접 철도 이렇게 한쪽 앞판을 앞판을 깎아가지고 앞리쪽에도 몸판 쪽을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시접을 앞쪽으로 제끼고 박으니까 이렇게 박으니까 여기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앞판 쪽에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게 붕이해가지고 박지도 못합니다. 보기도 싫고요. 근데 이제 소매에 열리 여기 같은 경우 안쪽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습니다 이렇게 소매는 근데 이런 데는 왁기나 소매 앞머리 나 이런 데는 털을 깎아주고 난 다음에 시접을 몸판 쪽으로 재껴 가지고 스테치를 놔둔 거죠 근데 금방 할것 같더도요 굉장히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전에 사진하고 이제 비교를 제가 해가지고, 어 영상을 올리겠지만, 보면은 훨씬 폼이 더 나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이걸 샀으면은, 최하 150에서 200만원, 이브생, 이브생 노랑꺼이는 150에서 200 정도는 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통 커가지고 입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제그 유튜브에 보면, 여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 윙크, 양보 무스탕,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해가지고, 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최대한 알기 쉽게끔, 세번 박을 것을 두 번만 바꿔도, 두 번만 바꿔도, 미리 핏이 아주 실루엣이 좋게끔, 딱 나오게끔 하는 방법을, 41년의 그 노하우로 이렇게 전했으니까 여러분들 제거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면 더좋고요그 뒤쪽에, 이쪽에 뒤저도 옮겼죠, 자리를. 자리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스테이지 때렸고요 사운드. 금방 할것 같아도 이게 촬영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 6시간 정도 했습니다. 촬영을 안 했으면 더 빨리 했겠죠. 그만큼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촬영하면서 한다는 일이. 그래도 또 원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 발이 무수상 다음에 이입생으랑 무수상 다음에 이 파일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그 가지를 바지를 또 특별한 그 바지가 일반 사람들은 그 고칠 수 없는 골반쪽을 고치고 뒤쪽을 고치는 것을 같이 이어서 넣어 놓겠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그 뒤에까지 쭉 이어서 보시면은 새로운 것이 될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요 무스탕이 이제 끝났잖아요. 일생 무스탕이 끝나고 시간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요 이 바지를 고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 마크가 톰브라운인 것 같아요 톰브라운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런데 이 옷이 전문가로 봤을 때는 별거인 것 같다 그러면 안되고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 옷이 바지가 한 벌이면 보통 250만원 300만원씩 되는 옷이거든요 보통 티 하나에도 5 6 0만원 양반 한나에도한 20만원씩 갑니다 유턴 브라운 근데 어디서 고쳐왔는데 잘못 고쳤어요 세탁소에서 고쳤다 그래서 잘못 고쳤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엉덩이를 좀 이렇게 치고 주머니가 이렇게 남아요 지금 이 양이. 골반이 큰 사람이 입는 옷인데 이 사람이 이분이 골반이 좀 적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골반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죠, 이 골반을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엉덩이도 조금 울더라고요. 이 주머니 뒤판을 여기서 뜯어가지고 뒤판을 집어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옷을 입으면 이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집어 넣는 방법하고, 뒤로 줄이는 거하고, 기장이나 카브라는 그대로 갈 겁니다. 우라가 안에가 길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 고쳤잖아요 이렇게 고쳤는데 잘못 박아가지고 허벅지 같은데도 잘못 박아서 막우니다이게이 부분을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고쳤는데 못 입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뒤에 줄이는 양을 제가 이걸, 이걸 유도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를 해야 돼 일단 그 뒤부터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옆쪽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뒤를 뜯어야 되잖아요 뒤를 뒤를 뜯으려면 여기를 좀 뜯어야 되는데 이걸 펴야 재단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리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제가 뜯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뜯다 보니까 는 세탁실에서 고쳤어요 고쳤는데 오마큼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뜯어서 남는 분량을 좀 쳐내줘야 되는데 안 쳐내주니까 이 부분 우는 거예요 바지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막 노을이 가가지고 사진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큰데 이형제 약간 크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쳐내줘야 되는데 안 쳐내줘서 이런 경향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 박았어도 여기를 뜯어가지고 엉덩이도 지금 줄였거든요 제가 보니까 엉덩이도 줄여가지고 다시 박았어요 두 번씩만 박아는데 여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여기까지 안 뜯고 중간에만 뜯어고또 양쪽으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가 남을 수 밖에 없잖아요 여기 남고 엉덩이 남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잡는 것이 좀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밑단까지 안 뜯더라도 여기는 뜯어야 되겠죠 여기는 뜯어야 재단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미싱으로 박아놔서, 이거, 솔줄도 아니고, 끊기에참잘았습니다 솔줄로 박았으면 떻기도 좋을 텐데. 일단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잘못은 원단 나가면 는초보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럼 테이프판부터 제가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이거 다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짧은 옷은 아닙니다. 빛이 땡기는 옷은 아니에이 정도는 한 4인치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잖아요? 그금오바를 잘라버리면 또라가 울기 때문에, 우라가 어, 달렁거리기 때문에, 제가 이용껏 잘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유도선 이이 정도 줄인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잡고. 유도선을 참정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4인치만은, 4인치만 돼도 괜찮습니다. 긴 편입니다. 조금 더 크게, 4인치 반 정도. 이렇게 해줬잖아요. 더큰 사람은, 미시 긴 사람은, 좀 등발이 있고 미시 사람은 5인치, 6인치도 나갈 수 있지만, 보통 70kg, 60kg, 70kg 되면은 4.5인치, 4인치 반 정도 가면 됩니다. 곡선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잘라버리면은, 우라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주, 1cm만 놔두고. 이거 넣어갖고 칠때 잘라버릴거죠 이제 여기에서 넣어갖고 칠면서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안쪽 허벅지가 좀 남았잖아요 지금 재단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어가지금 다른데서 줄여가지고 원선 이선입니다 지금 다른데서 줄여가지고 원선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데이 혹시 이렇게 되니까 약간 남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밑도 좀 길고 요즘에 이렇게 미세 길게 안 있거든요. 미세 조금 쳐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선하고 일직선이 되게 곡자를 됐을 때 이선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고요. 결국 차이가 나봐야 한 2cm 차이 나잖아요 근데 1cm가 이렇게 옷을 물고 울고 안울고 그렇게 자고를 합니다 저는 1cm가 나고 잘라버렸어요습니다 보라가 있어서 계속 잘라버리면 옷이 물잖아요 보라가 는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리죠 이게 좀 너무, 너무 날라모죠 그럼 이제 앞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판은 어쩐지. 그림을 보면은 제가 앞판도 찍은 것 같은데 앞판은 안찍어졌네요, 사진이. 제가 작업할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놓거든요. 미시 길지는 않는데, 해먹지만, 이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대로. 이 상태로 음, 한 5mm 정도 쳐지네요 5mm 이 상태로 가면은 여기서 네. 저는 항상 시점 2cm밖에 안나왔던 이상 작업할 때에. 이렇게 쳐야죠 그러면 여기는 오바락크 쳐서 그대로 박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 남는 것이 문제거든요 남는 것은 주머니를 뜯어야 돼요 뒷판을 주머니를 뜯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뜯어야 잘 뜯나 요 여러분들은 송곳으로 뜯으십시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뜯다가 잘라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에 감각이 있어서 늘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거 이제 옆구리 다 뜯었어요. 근데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앞판 쪽은, 앞판 쪽은 안 치고 뒤판만 치기 때문에, 이 앞판 쪽은 그대로 박을 겁니다. 그대로 박는데, 뒷판 쪽이 남았었잖아요. 그 뒷판을 남는 부분을 처음 해버릴 겁니다. 한 1cm쯤 남았었잖아요. 원래 박힌 데가, 여기가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박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 남는 부분을, 툭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 시집대로 박아야 되겠죠? 여기서 음. 이렇게. 세우게. 반드시 안 나아져서 그런지. 반드시 안 나아져서. 남는 양만큼. 자, 벌서한 1cm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지금 이 그린선을 무시해버리고요. 남는 양만큼만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남더라고요. 어, 그냥 박으면 됩니다, 이제. 어거로 쳐가지고 와, 이제. 뒤에 박았고요. 뒤에를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옷이 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여를 먼저 박아주고요. 예, 이 약간 이 나비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주겠습니다. 네. 근데 옷은 굉장히 비싼데, 옷이. 아이사스 하나에도 뭐, 40만원, 50만원씩 하더라고요. 검색해봤더니. 네, 양발 하나에도 16만원, 19만원. 이렇게 하고, 엄청나죠? 왜 이렇게 돼있었냐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이제 금정실로 실을 갈아야 되니까요. 아직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바텡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먼저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받고 나면은 실을 갈아버리면, 칠을 받아도 검정색으로 해보니까 상관없죠? 미신만 바꾸니까 미신만 바꾸겠습니다 이건 먼저 바뀌기 전에 이걸 먼저 박아야 되겠죠? 주머니를 업을